지난 영상에서는 교재 10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11조을 한번 해볼 차례예요. Okay. 앞에서는 이걸 했었어요. What I need. 이렇게 명사 자리가 비인 걸 했었고 근데 명사 자리는 동사 뒤에 올수 있었는데요. 동사 앞에 오는 거는 다음 챕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번엔 동사 자리가 빈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I study English에서 동사 자리가 비면 동사를 모르니까요, 동사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좀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볼게요. 이거 기억하시죠? do, does, di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I study English는 원래는 뭐랑 똑같냐면, I do study English랑 똑같아요.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이 do 조동사 아직은 저희가 조동사라는 용어를 쓸게요. 뒤에서 좀 바꿀 예정이긴 하지만요. do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고 he studies English는 he does study English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we studied English는 we did study English로 바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study는 do study. studies는 does study. studied는 did study였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he studies English라는 문장을 접하면요. 이 studies는 does study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적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빈자리가 되면 은 뭐만 남냐면 does만 남는 거예요. 그게 he does예요. he does. 그러면 그가 한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가 하는 게 뭐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 자리를 what을 넣어서 what을 앞으로 보내면 돼요. 바로 그게 요 밑에 있는 거죠. what it does. 그가 하는 무언가. 그게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what이에요. 즉이 what은 명사 자리가 빈자리일 수도 있고 동사 자리가 빈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자, 일단은 그게 what it d o e s 예요 그럼 이것도 좀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What you do. 네가 하는 무언가.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What you do. do. 그 다음에 What she does. What she does. 그 여자분이 하는 거. 이것도 What she does. 그리고 What they did. 그들이 했던 거가 되는 거죠. What they did. 읽어보세요. What they did. 이런 식으로 이세 종류가 있다는 라거 알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대로 문장에 넣을 수가 있겠죠. I like what you do.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what you do. 너가 하는 게 나는 좋아. 뭔지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What she does를 아까 연습했다면 He knows what she does. 그는 알아. 그녀가 뭘 하는지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왓이 된 거고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He knows what she does. 아, 한번 더요. He knows what she does. 그 다음에 what they did. What they did에 또 익숙해지면 I knew what they did.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I knew what they did. 한번 더요. I knew what they did. 그럼 굳이 우리 말로 바꾸면 그들이 했던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거와 이제 적응이 되면 조금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우리가 잘안 쓰는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는 할수 있을 거예요. What you did. 네가 했던 그거는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what이 된 거죠. 네가 했던 그거는 made a great performance. 아주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What you did made a great performance. What you did made a great performance.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랑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What you did made a great performanc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What he does 하고요. 그가 하는 무언가는 바로 드라이브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드라이브 그냥 쓰면 돼요. to drive가 아니라 그냥 바로 동사 모양을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What it is this? is drive. 한번더 읽어보세요. What it is this? is drive. 그냥 드라이브라는 이 모양의 단어가 직접 온다라는 거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동사 모양이 그냥 명사처럼 쉽게 쓸수 있는 거예요. 동사와 명사는 거의 똑같이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요. 형, what he does is drive. 문장에서 응. to drive 형태도 많이 봤는데요? 저 때는 그냥 drive 지 to drive. 는 앞으로 할 내용을 표현한 거라서 지금 그가 s 는 내용과 맞지 않는 h 는말씀 o 죠 그렇지 아 u 케이그러 d 다음 걸 볼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뭐 drive 사 목적어와 친해지는 건데 어딘가 빈자리가 있는 걸 이용해서 이 감각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거고요. 이거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낼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that, that이에요, that. He studies English 하면 은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문장이지만 앞에 that을 붙이면요. that he studies english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that"이라는 단어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that he studies english를 연습하면 되겠죠. that he studies english 이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의 덩어리. 뭐 주로 명사가 되겠죠.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형용사처럼도 쓸수 있지만 여기선 일단 명사예요. That he s t u d i e s English를 연습을 하면 되는 건데 이번엔 studies를 studied로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That he studied English 그러면 그가 영어를 공부했다는 거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얘를 많이 연습한 다음에 You told me that he studied English 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 댓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일단 여기서는 t 을 넣은 상태로 먼저 연습을 해 볼게요. You told me that he studied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마쳤으면 1장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